이세진 울진군 의회의장은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일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세진 의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통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세진 의장은 다음 일레이 참여자로 전창걸 울진군수와 김진욱 울진소방서장, 김경열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Ulgin Media Network Channel.